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남자 김상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라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일단 저도 뭐 때문에 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호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올해 신인 드래프트 421 순위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하게 된 김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래프트 이제 됐으니까 네. 같이 한번 뛰어봐야죠. 네. 제가요. 네. 어쩐지 이렇게 용품 주실 따라왔어요. 이거 지금 선수들과 함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선수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단 식당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안녕하 네,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설치살그 여기는 햄이죠 햄. 어, 오, 에그예요 에그. 아 이거 우리 둘째가 여기 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거도 제 도시락 반찬. 부추무침. 깍두기. 아 김. 렌바. 렌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래프트 421순위. 습니다 어, 그 네, 해드렸습니다. 나 네. 밖에 어, 나와서 사회생활 열심히 나오는말 먹고 퇴근하는 걸로. 야구 할거 같은데? 아, 야구... 4 2 1순위 네. 우리 지금 뭐 그냥 패팅볼 준비한 거 어, 패팅볼 자신 있습니다. 아, 왜? 거의...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야구... 네. 뭐 어, <웃음> 아, 거의... <웃음> 히 어? 안녕하세요안녕 이제 오면서 바로 위 어, 이팅 어... <놀람> 어, 어. <놀람> 어, 어. 잠시만 주목. 잠시만 주목. 오늘 오늘 하루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좀뭐 알려주시고 슈퍼 루키 다케 좀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박수. 열심히 하시 아, 열심히 하시나? 어, 장기장은 해야지 일단 뭐 어, 한번 해야지 이제. 함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푸른 닭에 <웃음> 배낭을 <웃음> 메고 잠깐만. 아, 춤춤 뭐라십니까? 차차 차. 차, 차. 자. 오오아 야, 아아 아, <웃음>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늦지. 웃음> 야 헬멧은 아아아나아아비 그, 네. 여기 장력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굿굿굿! 그쵸? 공, 공 잡을 수 있어요? <웃음> 일단 살살해서만 주세요 살살해 니소 <웃음> 오. 저는 오. 가슴 일만 던집니다 오. 좋다, 괴물신인 이 정도면 중고신인 아니야, 중고신인? 아이고 그렇죠. 분위기 기아 어~ 정확 아 내기, 네 커피 내기 네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더 가야 되니까 나 처음에 왔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야. 아! 근데 뭐하죠? 쉬울 것 같죠? 아니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 미안 미안 미안 무선배! 아, 여이 <웃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에이! 가자. Let's go. Let's go.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상황. 어디 가나 어디 가 어디 가 어!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벌칙 자세는 제일 좋은데? 한쪽으로만! 한쪽으로 만 오케이. 네. 두 개만. 네. 두 개만 안 된다니까. 두 개만. 그러면 돈못 쳐나. 두 개만. 두 개만. 여쪽두 개만 고개만. 에! 두 개만. 계속 가야지 계속, 계속. 오케이. 고개만 계속 고개만. 스타! 아. 진짜야. 힘내. 오케 <웃음> 반나으로 했다 힘지 않습니다 화이팅! 만인데 어! 연습데 아! 야, 뿌다 으이! 으이! 으이! 브이 으이! 으이! 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이이 맛이 달랐지? 아니, 저 땅굴 하다가. <웃음> 야, 삼일아, 삼나 너한테 계속 미안했어.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알겠네. 이렇게 느껴졌어. 어? 의식을 하시는 게 느껴졌어. 야, 그거를 한 난... 여기다 도 올려보고, 여기다 도 올려보고. 그냥, 소타박스도 잘 먹겠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연습 때보다 네, 연구를 더 많이 했어. 괜히 이거 피렐라 클럽 받아가지고 별로 좀차라안 맞는 거야. 근데 좀다 알고 계실 거다. 제가 한번 살 때도 했죠 그 한국 실제하는 느낌이었어요. 가자 이제 그만하자 미안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격 연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슈퍼르킹인데 당연히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이, 굿스 오케이, 오케이, 굿 짠! 이게 여러분들, 그 우리 선수들이 보면은 그 야구장에서 이제 처음 봤을 때 보면 선수들 표정이 좀안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운동을요, 선수들은 매일 같이 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힘들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응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했던 거. 어. 아, 그렇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바로 이신점심 혼연일체. 근데 오늘은 진짜 운동 진짜 그냥 하는 말 아주 쉬운.. 쉬운.. 아, 쉬운 거였습니까? 평소에는 그럼 이거보다 강도가 몇배 정도? 됩니까? 그냥 뭐하다 뭐.. 아 눕고 쓰러그러진슬 들어가면 바로 그냥 아... 선수들은 사람입니다 사람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종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응원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 드래프트 421번 김상원이었고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작업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라 인지 화이팅! 와 마이 갓! 내 <놀람> 스타일이야! <놀람> <놀람> 자 김치찌개. 어? 이거는 지금 스테이크. 버섯 서브데 스테이크네요. 어. 안심 카페, 스테이크! 카페 꾸미 아 쭈꾸미 아 쭈꾸미 내 사촌들 그다음에 이거 수제 돈까스 아 돈까스 반바스하고 스파게이두개 조합이죠 네, 스파게티 상하이 네, 스파게티 상하이 네,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시금치, 네, 시금치 리조트 네, 예. 강민 선수가 좋아한다 아, 아 강민호 선수가 아, 좋아하는 네. 그리핀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는 김밥 아난또 뭐라고 난또오경하고김치 네, 아, 네. 음. 음. 요리 선수들이 여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네, 있고. 야 이거 또 그냥 요거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물성 음료수들 우유가 되어 있고요 우 선수들은 단백질보에시락이라고아 아, 단백질 네. 고구마 고구마하고 스테이크하고 닭가슴살 <웃음> 이렇게까지 우리 선수들이 뒤에서 또 항상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1순위 이